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9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산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사랑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소리뿐일세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쳐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며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날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먼저 된 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말씀하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아버지 승리하신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의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힌 자 슬픔 속에 빠진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정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